네, 안녕하세요. 김재학입니다. 아 이번에 제가 극진가라대 명경기 다시 보기 컨텐츠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은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재학이 친구? 어, 네. 제학이를 극진에 끌어들인... 아, 그죠, 그죠. 네. 사실 이 친구 때문에 네. 했죠. 네. 제 유튜브에도 몇번 소개를 했던 그 신극진의 최준규 사범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했죠, 저희가? 그쵸, 고등학교 네. 때까지 했죠. 그때 같이 저랑 그 부평 도장에서 동거동락, 동거동락 하면서 계속 운동을 했던 친구고, 지금은 영상 편집 관련된 좀 일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좀나름의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친구예요. 지금도 도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도 가라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좀 출연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예전부터 말만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시간이 좀 맞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어요. 이번에 볼 영상은 사실 저는 보지 못했던 영상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준 영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무관의 제왕 카지미 아지메 라는 선수랑 그리고 키아마 히토시 이 둘의 경기인데 저는 일단 못 봤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리뷰를 할 건데 영상을 보면서 어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냥 편하게 볼거예요 편하게 둘이 그냥 대화를 하면서 편하게 볼 거니까 어그점 한번 이해해 주시고 네 이제 영상 틀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 대회예 이게 아. 2002년 34회 전일본 대회 결승사. 2002년이면 우리 중일 때? 그렇지. 월드컵. 응. 우리가 가라데기 응. 전이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2학년 때부터였죠. 2학년부터 2학년부터. 네, 일단 카즈메 아즈메랑 지금 히토시에. 아 히토시 먼저 보이는데. 이 선수가 50인 조속 가져간 걸로 일단 잘 알고 있고. 아, 현재 나고야 중. 음, 카즈미는 이제 카즈미 가라데라고. 카즈미 도장. 네, 카즈미 도장을. 카즈미 가라데까지는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카즈미 좋아하잖아요. 아, 진짜 카즈미를.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아니, 좀 따라를 노려는 하는데. 희망하는 뭐. 아, 그기 카즈미를 내가 제일 좋아해. 가라데 롤 모델로. 아, 롤 모델이지. 아, 그 상대방 타이밍 보고 그런, 그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따라하고 싶죠. 이제 카즈미 선수가 올라왔고요. 바로 경기 시작할 거예요. 아그리고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중간 중간 좀 기침 소리가 나는 거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거 이 영상을 사우에는 제가 제약이한테 추천한 최고 명장면 명경기. 일단 왼쪽에 보이는 선수가 홍, 홍이죠. 홍 응. 카즈미고 오른쪽이 히틀리토시 일단 월드클래스들이라 그런 네. 것도 있고 어, 탐색전이 확실히 필요해 이제 무턱대고 달려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고수들끼리는 그, 그 수을를 읽으니까 계속해서 탐색전을 하고 있죠 고수들의 경기는 이지선다죠? 응. 골절しているらしいという. 음. 음. 아, 아직까지도 이제 주안 다리 같은 거 사실 피하면 좋지만 네. 맞을 맞을. 일단 보, 보는 거죠. 카제 하지메 하지메 같은 경우는 루틴을 파악을 아, 하고 아, 카운터를 노려야 돼. 아, 리투슈도 계속 되게 안 다리로 원래 거리 조절을 많이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뭐 다리를 드는지 <웃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웃음> 어장입니다. 저 선수들은 서로 그래도 스타일을 많이 알 거예요. 스텝이. 원 직진하면서 전진하면서 하다 들어갔고 반 다리 반 다리 좀 많이 만는거 같은데? 아, 비네이션 들어갔고 터시는저 아, 허리 있어서 하는 그 선수들이. 아. 중단, 살짝 들어가는것 같은데 가볍게 피해주고 와 지금 하단을 파단, 네, 찾는데 바깥으로 바로 이제 카운터 들어가는 모습 이게 제 생각에는 카즈미 같은 스타일이 히토시한테 좀잘 맞는 게 히토, 히토시의 어떤 공격 스타일 자체가 되게 퍼 동작이 그러다 음. 보니까 아무래도 파악하는 게 좋은데 앞차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앞차기 되게 좋은 히토시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에다가 양력을 좀 띄워놨는데 히토슈도뭐전일본대 우승, 뭐 세계대회까지 우승한 그런 음, 음. 대단한 선수예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엘리트 클이에예요 음. 카즈미도 뭐 엘리트 그레이스클래스예요. 카즈미도 뭐. 네, 카즈미 좀 안타까운 음. 게이 스타일상 음. 항상 백인 선수 그렇고 대회도 아, 맞아. 힘들게 음. 올라오는. 아, 맞아. 거. 토너먼트전이라서 지금 같은경우에 사실 가볍게 이기고 빨리, 빠르게 한판승으로 좀 이기고 오는게 제일 좋긴한데 하지만 좀 방금 친구가 말한대로 좀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있죠 아, 저 디펜스가 음. 하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방금은 살짝 안면에 네, 맞아가지고 그런면 근데 대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네. 나오 나도 그나시합때기운 나지 멀리 툭 돌아가는거 아. 제대로 들어갔다 <웃음> 그거 캡쳐해가지고 친구들이 짤로 놀렸지 나를 네, 지금 일단 본경기 끝났고 저는 이 영상을 뭐다 보진 못했는데 예, 이미 친구한테 뭐 내용을 들었어요 네, 연장정갑니다 네. 음. 자 판정 근데 홍을 든 부심들도 있는데 아, 홍 둘에 네, 무등부셋주심까지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연장전원으로 돌입할거고 다시 파이트 부딪치 하는 두선수 이게 이런 대련을 쿠미테라고 하는데 친구끼리는 진짜 쿠미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 이 친구랑 저랑 그중 3대쯤? 그러니까 부평도장에서 저희가 같이 운동을 했는데 둘이 그냥 쿠미테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난 분명히 살사쳤는데 얘는 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했나봐요 제가 복부를 아마 주먹으로 음. 가격을 했는데 갑자기 브라질 인키이 날라와서 제가 턱이 돌아왔어요 저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나게 쌀벌하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사범님한테 겁나 혼다지마는 아니 얼굴이 빨개지냐 그러잖아 어어 방금 얼굴 잘 들어갔어 그때 되게 잘맺혀야겠지딴소리하다가 <목소리> 네. 자꾸 넘어가네 근데 지금 경기를 계속 보면 하지미가 지금 왼쪽 하단 돌려차기 그러니까 이제 레그킥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한테 음. 아마 좀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지 계속 들어가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템포가 느려지는 거건 제가 음. 좀 조금 살짝 데미지가 없진 않은 것아요 그리고 연장이다 보니까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맞아, 시합할 때 연장 가보면은 아, 너무 힘들어요. 너도 연장 가봤잖아. 이. 가봤죠? 이 친구도 은근히 시합을 좀 나갔어요. 어릴 때그 페이 토자 선수 경경상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브라질리언 킥을 되게 잘 차요. 이 친구가 좀 브라질리언 킥잘 차요. 어. 과거에 그냥... 과거에 그냥... 과거에... 지금도 그죠? 안 되지? 아, 이런 거 보면 이런... 되게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막 투닥투닥 투닥 막 갑자기 음. 난타전 이루어질 때도 되게 콤비네이션이 깔끔하게 선수에 음. 연습. 콤비는 진짜 많이 나도 연습하는데 이게 몸에 뱅게 확실히 나와. 그러니까. 아, 연습을 확실히 해야 돼. 지금 일단 또 1차 연장 아 연장전 1라운드가 끝난 거고 2경기는 2라운드까지 가요 연장전. 이제 판정이 나올 건데. 뭐 어쨌든 뭐 많이 퍼져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돼요 연장전 2라운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응. 보면 정말 지쳤다는 응. 게 이제 박지치지 나는 연장 2라운드까지 간 적은 없어 연장 1라운드에서 KOF를 다 했지 응. 응. 나는 저 정도까지 가면 이렇게 발도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체력 훈련이 진짜 중요해 최영희 총재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급증가라드는 체력이 이런 바탕이 되어야 이들도 이렇게 있는거니까 뭐 극진뿐만 아니라 어떤 노도 뭐 격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원래 경기 막바지가 되면은 보통 이제 러쉬 러시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약간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면서 하고 있는거죠 어 프론트킥 그리고 앞차게 막자마자 바로 이제 콤비 들어가죠 특이한 히토시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이렇게 압착을 할때 뒤축이 같이 움직이는 적에 몸매 몸무게가 체중이 실리니까 아나저 하단이 진짜 한대것 <웃음> 같아. 아 방금 좀 밀려가지고 킥고리가안 나왔지 <웃음> 보이네요 파지면은 음. 화단 놀리고 있는 거보이 이제 공략을 하는 거지 아, 방금 카운터 진짜 죽여졌다 음. 난 정말 반응을 안해 근데 저거는 아, 정말 아, 연습에 아, 의해서 기계적으로 응.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보고친다는 보고망다는 느낌은, 고고친다는, 응. 아, 느낌은 아, 안 그리고 아. 확실히 상대방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봐야 맞아. 이제 어디가 이제 나오는 걸 이제 계산을 하고 거기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난 연습을 해도 어쨌든 진짜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자 이제 진짜 러들어온다 진짜 구겠다아 <웃음> 그렇지, 싹 들어갔죠. 어. 예, 끝났네요. 어디 마지막에? 어 마지막 끝에 패는 네. 멋있다. 마치 그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랑 한별코 네. 그 모습 같은데? 아, 막... 그러니 뭐 그런 모션은 아니지만 느낌이 딱 그랬어. 속으로 망감이 어. 교체하는 그런. 어. 아이 는 알겠죠 시그널이 좀 응. 고생했다 뭐이자 여기서 일단 경기가 끝나고 카지미아즈메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제 34회 전 일본 극진 공수도 선수권 대회는 이제 카지미아즈메가 응. 우승을 하고 히토시가 이제 준우승을 하고 아 두리스 악수. 저도 그 아는 분이랑 시합을 하면은 이렇게 끝날 때 되게 뭉클해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예. 네. 경기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극진가라대 명경기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뜸은 뜸은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도 앞으로 도와주기로 했고 저희가 좀 옛날에 유명했던 영상 좀 핫했던 영상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액션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컨텐츠는 좀 스튜디오에서 좀할 예정이에요. 이친구그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카메라로 이제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래서 하나 둘 셋, 우스.